근데 형, 네 오늘 왜 모자 안 쓰셨어요? 모자 왜? 머리 감으셨구나. 감고 <웃음> 어. <웃음> <깜고> 한번 나와봤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웃음>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이어소닉스의 음. 신상품들, 네. 그 바로 블레이드와 잘해. 스타크 이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이두 가지에 대한 상세 리뷰는 음. 저희 그 본점 리뷰에 나와 아, 있죠. 음. 네. 그래서 본점 리뷰를 제가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테스트 해볼 거는 네. 바로 이 블레이드와 스타크가 이 웨스턴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 성능인지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한 이유는 웨스턴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뮤지션들이나 저희 같은 이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좀 정평이 나 있는 제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웨스턴 W80을 접했을 때도 이어폰이 아니라 이건 거의 장비에 가깝다. 어, 정말 저희가 실제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데 쓰는 음향 장비에 가깝다는 라 인상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이 블레이드랑 스타크를 접해보고 나서도 똑같이 와 아, 이거는 음. 정말 우리가 작업에 실제로 투입할 때 쓸만하다라는 인상을 음.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W80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음. 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네.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상세한 리뷰는 본점 리뷰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네. 본점에 참고를 하시고요 막걸리 준비하시고 <웃음> <웃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조그만 게 블레이드입니다 이게 조금 저렴하죠 음. 상대적으로 음, 음. 네. 그 다음에 요게 스타크 네. 네. 바로 저희 저번 방송에서 어, 나 들었던 거? 네네 어, 30만원 30만 짜리 원 원, 하나 둘셋 30만원 30만원 어. 그 다음에 요게 W80입니다 네. 한번 블레이드부터 처음을 한번 해볼까요? 블레이드자 음. 이렇게 생겼고 어, 생긴 똑같이 생기네요 네. 스타크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야, 이야 이거 어떻게? 어, 잘 모르시겠죠. 어? 바뀌면 어떻게? 완전 내가? 바꾼 바꾼 거 아니야? 자, 생긴 거는 블레이드랑 스타크랑 거의 뭐 완전 아니, 똑같다고 봐도 되고요. 아, 얘네 생각이 있는 거 <웃음> 없는 거야.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어. 같이 있으면? 두개다산 사람들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개다 살까? 아, 그래도 <웃음> 저, 뭘 적어 놓든가, 색깔을 조금 약간 다르게 하든가. 아, 그런 기분 나쁨은 있을 음, 수 있겠네요. 음. 나는 스타크를 끼고 있는데. 아, 누가? 어, 블레이드. 어, 어, 블레이드, 어, 블레이드 블레이드 쓰세요? <웃음> <웃음> 자, 한 번, 블레이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레퍼런스로 들려드릴 첫 곡은, 푸시켓톨스 어, 좋아하세요? 아니요. No. 아, 그렇죠. 메탈 빼고. 네. 푸시켓톨스의 <웃음> 네. 리액트라는 신보입니다. 그, 영국 여자애들 아닌가? 어? 영국인가? 스킵도 있을까? 맞을걸? 어떠세요? 어, 얘가 되게 밝네요. 블레이드가 조금 밝죠. 네. 그리고 미들도 많고. 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상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약간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블레이드가 조금 음, 몰려있죠. 네. 미들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음, 음. 위아래가 이렇게 살짝 몰려있는 음. 느낌이 있어요. 네. 블레이드. 네. 네. 근데 스타크로 가면 갑자기 쫙 네, 넓어지죠. 네. W80으로 하면 쫙. 아 W80도 네. 음. 넓죠. 그러니까 W80이랑 뭐야 스타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성향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이 회사 제품에 미들 네. 느낌이 있어요. 아, 미들 그러니까 느낌. 웨스턴도 사실 미들 느낌이 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질감이 있는데 음. 이 회사의 미들 느낌도 또 다르네요. 아, 네, 네. 독특하죠. 네.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오 이거 뭐지 하고 좀 사실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나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음. 제가 항상 들어오던 거랑은 약간 색깔이 다르니까 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좀 확실히 네. 있는. 음,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은 레퍼런스 곡들을 한 두어 곡더 들어볼게요. 음, 음. 오늘 좀 여러 장르로 들어보려고 네. 아, 제가 또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음. 네. 다음 레퍼런스로 들려드릴 곡은 콘오콘 네. 콘 좋아하시죠? 오 왜? 웬 콘? 아니 그그웬 콘? 웬 콘? 벽에 어? <웃음> 똥칠 똥안 하고 있나? <웃음> <웃음> 멀쩡히 잘 사는 할아버지들 벽에 <웃음> 똥칠하게 만드십니까? 콘의 콜드라는 곡 음.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죠. 왜다본이불 타고 있다? 그런데요 이게 확실히 W 팔0이 볼륨이 크네요. 아 어, W 팔0이 네. 자체적인 볼륨 자체는 좀 커요. 네. 어, 임피던스가 조금 낮 낮은가봐요. 음, 음, 그리고 치고 나오는 것도 음. 그러니까 볼륨이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음. W 8 0이더 치고 나오고 약간 락 음악 쪽으로 오니까 네, 네. 조금 상대적으로 휑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음 조금 휑한 느낌. 음, 음, 음. 뭔가, 음. 뭔가 꽉 차서 이렇게 들이치는 네. 느낌은 W80보다 덜한것 같아요. 아, W80이 예. 워낙에 이제 뭐 방치력이나 음, 음, 음, 이런 것들은 좀 좋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하죠. 하지만 이제 음, 이제 악기들이 이렇게 분리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 좋고 네. 그다음에 스타크 같은 경우도 공간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블레이드랑 네. 이 스타크 두 제품이 너무 좋은 이유가 네. 해상력이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해상도가 맞아요. 사실은 저는 웨스톤보다한 수위라고는 생각해요. 음, 음, 음, 네. 그래서 해상도나 사운드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능력 자체는 매스톤보다 음, 조금 상위 능력이 아닌가. 사실, 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음. W60이랑 비교를 해보는 게더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 60이 어. 조금 더 밝으니까. 아, 60이 음, 좀더 음, 밝으니까. 음, 음, 음, 음, 음. 어. 근데 사실 그냥 밝은 느낌과 어두운 느낌의 음. 차이보다는 네. 저는 이렇게 정보량이 되게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음음. 이어소닉스 자체가 네. 정보량이 네. 또 되게 많은 느낌이고 음음. 제가 또 되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네. 뭐냐면 네. 귀에다가 바로 음. 이어폰이 이렇게 때려박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음. 살짝 필드감이 있어요. 네. 약간 네.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귀 양옆에서 뭔가 음, 음악이 음, 재생되는 음, 느낌보다 눈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스타크하고 블레이드랑 비교를 하자면 네. 확실히 스타크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음, 좀 넓게 음. 펼쳐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음. 콘 음악도 왜 들어보자고 했냐면 음, 음, 음. 콘 같은 경우에 이제 킥이나 뭐 이런 사운드들이 원래 음, 헤비하잖아요 음, 음, 음. 네. 네. 근데 이제 웨스턴에서는 음, 회비한 느낌을 음, 잘 표현해 주는 네. 반면 네. 이제 스타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음, 음, 음, 이 킥의 덩어리나 윤곽 음, 음, 같은 음, 거를 음, 되게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음, 음. 음.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음은 <웃음> 자비.. 자비란 필요 없어요 이런 음은 계속 귓구력에다가 때려박으면 돼야 계속 아, <웃음> 어. 어, 그럼 태상도 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크게 들으면 되고 <웃음> 어, 그냥 네. 때려박고 그럼요 기분이만 좋아지면 돼 나이막 예. 이렇게 하구나. <웃음> 자 그럼 마지막 곡 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알디메올라. <웃음> 잠깐만 어디서 들었는데 알디메올라? 그치 먹는 거? 거가... 아 예. 먹는 <웃음> 거. 뭐, <웃음> <웃음> 뭐, 뭘 이때까지 뭘 드시는 거예요? 말 <웃음> 뭐? <웃음> 그니까요.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시 기타의 영웅. 음, 아 알디메올라. 네, 네. 들어본 것 같다. 그죠 그래. 그렇죠. 음. 알디메올라의 명곡인 네. 오블리비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명곡이랍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들을 때는 확실 스타크가 좋네요. 앞부터 뒤까지 음. 이렇게 악기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너무 잘해주네요. 덱스이또 어, 네. 되게 훌륭하죠. 네, 스타크가. 역시 이런 조금 어쿠스틱한 음악에서는 음. 해상력이나 정보량이 음. 많을수록 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제품을 저희가 비교 네. 리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세개 중에 만약에 작업용으로 음. 추천을 한다, 그럼 어떤 걸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어... 요새 작업 안 하는구나. 근데 이 스타크 제품이 되게 괜찮 네요아나 <웃음> 이제 이게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어, 바람 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스타크가 되게 작업용으로 네. 되게 괜찮죠? 네 괜찮은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 음. 이제 저도 이제 W 8 0을 지금 오랫동안 음. 쓰면서 작업에도 네. 많이 투입해서 사용을 네. 하고 그러고 있는데. 블레이드 음. 한번 작업용으로 좀 추천해 볼만 할것 같아요 음. 스타크도 이제 물론 좋지만 네. 확실히 그런 해상력 자체에서는 음. 블레이드도 음. 이 W80이랑 비교해도 음. 그렇게 꿀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이 해상력 자체가 음. 이게 워낙에 지금 해상력의 그 기준 자체가 지금 되게 높은 상태예요 네. 블레이드도 그렇고 스타크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블레이드랑 스타크랑 이렇게 비교해서 저도 한 2주 정도 음. 계속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음. 어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블레이드가 그렇게 꿀리나? 음. 스타크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날 만큼 음. 음. 음. 뭔가 차이가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음. 자꾸 이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음. 지금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79만원 네. 그 다음에 스타크는 179만원이에요. 음. 근데 100만원 차이인데 사실 100만원의 차이보다는 음. 좀 적은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용으로 뭔가 이어폰 생각하시는 음. 분들한테 기존에 이제 뭐 에티모티 W60, W80 음. 이 시리즈들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블레이드가 음. 작업용으로 좀 신은 강자 한번 추천해 드릴만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미들이나 이런 데가 조금 뭉쳐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모니터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신다고 하면 사실 조금 더 투자해서 스타크로 가는 게 맞고 저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사실 스타크가 맞는 것 같아요 아스타크 그러니까 스타크에서 출발하는 게 아, 출발자, 제발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역대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음. 사실 뭔가 듣고 싶으면, 음. 듣고 판단하고 싶으면, 사실 이게 넓은 게 좋거든요. 어, 그렇죠. 대역대가. 넓은데. 그런 면에서, 음. 가격 안 보고, 아, 이제 가격. 소리, 아, 소, 어, 소리, <웃음> 너무 그랬나? W890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W60이랑 음, 음, 블레이드랑 음, 음.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해상력으로 네. 따지면 저는 되게 음. 놀라웠던 게 음. 스타크 이 정도 해상력이면 음. 음. 어, 6사 오디오랑 한번 비교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 6사6사6사 64, 64, 64, 육사는 네. 약간 허들이 하나 더 있어서 허들이 하나 더 있나? <웃음> 어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 A/B로 비교하는 또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품이 있어야 비교를 아, 하는데 사우운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웃음> 보고 있나? <웃음> 어, 빨리 갖다 달라고. 아 <웃음> 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해상력에 대해서는 진짜 좀 극찬을 할수 음, 있을 만큼 네. 어, 되게 좀 좋은 제품이 네. 나온 게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들 들으시면서 저는 네.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형님이 하이 기피증이 있으시잖아요 네. 고음에 병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하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오 요번에 요하요하이는 아, 요, 요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사실 W60이랑 80두개 음. 중에 고민하실 때도 음, 음, 음. 아, 그래, 60은 하이가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팔0으로 음, 갔을 네,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스타크나 블레이드 하이는 네. 괜찮으셨어요? 제가 네. 들어본 것 중에 하이가 부담스럽지 않았던 게 오리베티 제품이랑 아. 요, 요 제품들인 것 같아요. 아, 스타크. 네. 네. 저도 이 하이가 되게 좀 기분 좋게, 음, 음, 음. 그러니까 살짝 부드러운, 네, 되게 좀말일드한 하이여가지고 네. 되게 좀 듣기 좋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지금 스타크, 블레이드 네. 둘다 이제 팁을, 여러 가지 팁을 제공을 음음, 하는데, 음음. 여기 보시면 지금 스타크랑 블레이드 다 저희가 지금 이중팁, 이중팁으로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뭐 본점에서 추천을 받은 이중팁이기도 하고, 음음. 원래 패키지를 열으면 거기에 이제 기본팁, 우리가 음음, 보통 볼수 있는 1단짜리 예. 기본 실리콘 팁이랑, 네. 그 다음에 폼팁, 그 다음에 이중팁, 요세 가지가 사이즈별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중팁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이 네. 블레이드와 스타크의 그런 많은 정보량들을 음, 음. 굉장히 잘 전달해 주기에 음, 음. 이중팁이 적합하다. 음, 음. 네. 그런데 이 하이나 이런 데가 조금 밝긴 밝아요. 네. 네. 일반 이어폰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도 음. 밝은 편이에요. 네. 뭐 아주 맞아요. 밝다. 이거 너무 밝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밝은 편인데 네. 조금 이제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음, 이제 뮤지션 분들이 의외로 고음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량이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음. 네.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밸런스를 원하신다라고 네. 하면, 바로 요, 요, 이어팁. 바로 요것은, 스피핏이라는 네. 이어팁입니다. 유명한 팁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조금 해보니, 네. 이스피핏요 제품이, 네. 이 스타크랑 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요걸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어떠세요? 이게, 카이가 그렇게 날아가는 느낌은 아닌데, 네네. 상대적으로 미들이 약간 조금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네요. 아, 미들이 조금 예. 또렷해지는 느낌? 음. 어. 이 스피핑 팁을 끼니까 네. 네. 살짝 고음역대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네. 살짝 정리되는 느낌? 네. 그래서 상이 조금 더 또렷하게 음. 맺히는 네.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고음역대부터 이제 미들 영역대까지 네. 저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네. 것 같아요. 저음은. 근데, 미들이나 고음대에서 음. 이렇게 조금 또렷하게 맺히면서 음. 살짝 정리되는 느낌? 음.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하이 쪽을 부담 없이 재생해주는, 네. 전달해주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조금 약간 소프트해진 것 같은 느낌이 어, 어요 조금 소프트해져요. 네. 지금 이중팁에서 이 이중 팁에서 원래 번들로 제공하는 1단팁이나 펌팁으로 네. 이제 바꿔주면 음음. 살짝 고음역대가 이렇게 죽는 음.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음음.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아 모음의 정보량들이 이제 조금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귀가 좀들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기분이 들었는데 이 스피핏팁으로 끼니까 네. 고음역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짝 정리만 해주세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조합을. 근데 아, 이게 디자인이 또 별로야. 아니 왜이 스타크랑 블레이드가 되게 디자인이 아, 되게 화려하잖아요. 아, 네. 그렇게 아, 어, 그렇긴 어, 하다. 어그고 약간 무거운 느낌인데 음, 유치해졌어. 어 약간 되게 가벼워졌어. 음. 어, 그래서 이게 조금 애러긴 한데 음. 되게 색깔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근데 이거 음. 귓구멍에 넣으면 안보여 그것도 그렇지뭐 <웃음> <웃음> 이제 신경쓰다보니까 이제 아, 귀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개념은 <웃음> 오늘 저희가 스타크와 블레이드 웨스턴 이세 시리즈를 네.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 웨스턴이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또 스타크나 이런 신흥 강자들을 네. 또 들어보다 보니까 네. 웨스턴은 오히려 지금 후반작업보다는 뮤지션이나 음. 연주를 하고 있는 세션들이 라이브 때 이렇게 음. 쓰는 게 훨씬 조금 더 좋은 선택인가 라는 네.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크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이제 좀 후반 작업을 하는 음. 쪽이나 곡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음. 작업을 해야 되는 작곡가 분들 음, 음. 뭐 요런 분들이 쓰셨을 때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W80 음. 뭐 워낙 펀치감 좋으니까 음, 음. 펀치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W80 음. 좋아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일반 유저분들 중에서도 음. 이렇게 약간 그런 고음의 정보량이 음.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생동감이 이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랑 스피커로 들었을 때랑 음음. 느껴지는 그 반응들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음음음. 근데 뭔가 이어폰에서 스피커 같은 느낌을 좀 체감해 보고 싶으시다. 이렇게 눈앞에 필드가 펼쳐진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귀에 이렇게 때려 박는 소리는 조금 음. 피곤해 하시는 분들, 음음. 제가 좀 그런 성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리고 블레이드랑 스타크랑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블레이드가 오히려 음. 그냥 일부러 미끼 상품처럼 가격을 좀 낮춘 음. 게 아닌가 음. 사실은 뭐한 100만원급 정도의 이어폰 음. 정도 되는 음.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한번 블레이드랑 스타크도 실제로 한번 처음에 가서 비교해보시면 네. 뭐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저희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